아까 보니까 기도도 하던데 나도 기도합시다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무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놀라우시는 사람과 만지심이 있게 하고 있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이제 내가 아까 뭐 잠깐 쉬면서 저 밖에서 전기현 목사님이 탈퇴했셨으니까 잠깐 좀 봤고 그 전에 이제 목사님 목성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 어, 그랬을 때 그게, 내용이 보면 한 6년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잘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아, 더잘알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어, 우리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서 그리스도 있는 니다 크리스찬, 이렇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랬다면 더 많이 알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더잘알것 같아요. 그 예수, 또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하니까 예. 내가 이것을 이야기 할 건데 <웃음> 이것을 이야기 할때 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러잖아요 선택이라는 게 있어, 선택 예. 선택을 할 때,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결정은 누가 해요? 결정 저육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음. 이 선택을 했을 때 결정에 대한 책임은,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죠. 선택한 사람을 지민 고 그럼 그 선택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판단하면서 결국 무슨 선택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2년 동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뭐, 나, 나, 나뿐만 아니라 몇 번의 목사님 와서 죄가 뭔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렸겠지만,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저럼 아,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지. 야,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예,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쪽이 읽으니까 이거니까 아니 또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선택의 문제 속에서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야 어느 것이 더 야, 진리겠다. 야, 진리, 진리, 예, 어느 것이 진실일까? 어느 것이 내가 살수 있는 길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좀 내가 질문을 하냐 그러면 그 자기 생각, 틀려도 좋아요. 기억해보면 돼서 모르니까, 틀려도 좋니까 그러니까 묻는 것을 대답을 해주면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도 될것 같고. 그죠? 렇또 네. 네.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선택의 문제 속에서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야, 아, 어느 것이 더, 아, 진리겠다. 네. 진리. 진리. 네. 어느 것이 진실까 어느 것이 내가 살수 있는 길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 어, 여러 가지 좀 내가 질문을 하자고, 그 자기 생각. 틀려도 좋아요. 기독교에 대에서 모르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묻는 것을 대답을 해주면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될 거라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네. 네. 그쵸.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이제 내 신의 존재는 있잖아요. 신의 존재. 네. 신의 존재는, 신의. 네. 이 신의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신의 존재는. 네? 신이 이 세상 마음을 창조하잖아요. 창조. 그죠? 자연 그 진화론 핵에서는 진화론을 나오잖아요. 진화론을 믿지 않죠. 믿나요? 어떤 것들이 진화돼서 일, 지금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그, 않고 신의 전신을 믿고 신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 그 그래, 하나님 기독교에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이 하나님 신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냥, 아, 그냥, 신심하시까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왜 창조했을까? 만약에 신이다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자면, 그냥, 신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까요? 그죠? 어, 이유, 또 목적이 있을까요? 아, 사람을 만드신 목적.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신가에 대한 삶에 대한, 아, 방향성.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이런 목적들이 있을 거란 거예요. 신이 사람들을 왜 만들 수 있을까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든 한번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아, 신이 사람을 만들거나 이 세상 마음을 만드신 이유, 목적이 뭘것 같아요 뭐... 아회도안들어요하잘 네. 네. 알지 못하지만 여튼 목적이, 있을까요? 네,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이 만드신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하나 예시는 이, 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죠?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 신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 목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목적대로 살아가죠. 네. 목적대로 살아가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 신이겠죠. 창조주, 창조주겠죠. 창조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 창조주가 나를 이런 목적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고 어,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네. 음. 그러면 또한 가지 생각할 것이네요 이 세상에 보면, 지구상에 종교가 있죠, 종교. 네. 네.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독교도 어, 종교라고 하면 종교라고 할수 있겠지만, 자. 자,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뭐냐면, 신이 존재해. 신이 존재하고 창조주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 신과 창조주를 알고 싶으면, 자, 어떻게 해야지 이 신은과 창조주를 제대로 알수 있을까요? 신들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신들을 음. 보니까, 예키로 네, 정도 되는 것 같고, 요. 보이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어떤 성격인가 저는 전혀, 전혀 모르.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몰라. 내가 네. 대해서 뭘 좋아하고 또 어떤 성격이고 또 어떻게 잠을 자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누가 나한테 가르칠지 가장 잘할 수 있겠어요. 가 나한테 이야기 주면 내가 대답을 잘할 수있겠지 내가 알수있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 그거밖에 없다. 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같이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근데 내가, 야, 나는, 나에게, 나는 음식 중에서 이것을 좋아하고, 그죠? 옷은 이런 취향이 있고, 또 색깔은 이런 색깔을 좋아해. 라고 이야기해주면, 아, 저런 것을 좋아하고, 저런 것을 좋아하고, 저런 것을, 것을, 것을, 것을 좋아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창조주가 있는데, 이창조주에서 알고 싶으면 어떤, 어떨 떤어때이창조주에서제 가장 잘알수 있냐면 이 신이 나에게 뭐했을때 가르쳐줍니다. 그죠? 신이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야라고 가르쳐줄 때 우리는 가장 이 신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야. 아무리 신이 있는데 내가 사람이 막이 신을 찾아가서 아, 이런, 신은 이런, 이런 존재일 거야. 아, 신은 이럴 거야. 라고 막 추측해 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죠? 신이 나에게 가르쳐 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 신에 대해서 알수 있다. 그렇죠? 이걸 말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보여줄 여에서 보여준다는 게시다, 게시. 네. 이 게시의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직접 나타나서신이 음성으로 말로 들려주는 게 있어. 이제 들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 저에 대해 저에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한 가지 뭐냐면 글로 써줄 수도 있어. 글로, 그렇죠? 글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뭐뭐 뭐 이런 거 쓰다 수 이렇게 딱친하면 내가 그렇지 못하 아, 이런, 이런 것을 놓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 열어서 보여준 게시를 우리는 뭐라 하면 그걸 성경이라고 요 성경.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요. 이걸 성경, 이 성경을 보면 신이 누군지,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자.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유가요 자, 신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뭐냐면 감동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자, 어, 자, 인간을 만든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의 기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그래야 죽는다 그래요? 잘 몰라요. 죽죠. 죽기요. 네. 네. 죽음이 와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 죽음이 왜 왔는지 알아요? 나이가 다르죠. 나이가 다죠 그렇죠? 자, 인간을 왜 만들어? 인간의 기원. 인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죽음이 왔는지. 지금 사람들은 고통하잖아요. 슬퍼하고, 네. 또 병이 들고, 네. 그러다가 결국 죽음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고통 없는 사람 이 있을까, 없을까?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 부모님 아래 밑에 있었지만, 뭐, 듣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부모님이 원하신 것이 있어서 갈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속에서 뭐 하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잖아요. 버전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그 억압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죠? 어, 내 마음속에 또 뭐냐? 슬픔인 거 있어요? 그래서 5년, 6년 있으면서 거기서 행복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또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과 슬픔과 질병이 왜 오게 됐냐. 사람들이 신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 때 고통과 슬픔과 병들을 다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있어서 무엇으로 전, 존재하게 됐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우리들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과학이나 또뭘 통해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진짜 신이 다라면 인간이 어디에서 기원됐고 왜 죽음이 왔는지 왜 고통이 왔는지 왜 병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까 하는지요.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 이야기들이 다 어디냐 이 설명할까요.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또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직면하게 됐고 왜 사람들이 고통하고 슬프며 병들일 수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죽음으로서 끝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전생이 있다라고 그랬답니다 그 뭐예요? 또윤회 그렇죠? 그렇잖아요 계속 본다는 거예요 전생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뭐개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윤회라는 거예요 계속 보냐 정말 이럴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두 곳으로 나누어질까? 죽음이 어떤 세상으로 전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성경만 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되게 어렵지 않죠? 네. 네, 진짜 어렵지 않죠? <웃음> 네. 이해되죠? 네. 네. 아.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뭐 불교나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왜 인간이 왔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해요 네.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 개념교는 뭐냐? 신이 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여줬다. 글로 남겨주셨다. 그래서 알수 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사람. 그리고 아, 사람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들어 달래요. 흙. 어...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죠? 아, 지금, 아, 지금도 지금 아, 뭐, 화장도 하긴 하지 하지만 땅이 많이 묻잖아요 땅에 묻어서 나중에 그 땅을 딱 떼고 보면 너만 있는 줄 알아요. 아주 오래되지 않아서 뼈도, 뼈만 있고 나머지는 모든 것들 다, 다 없어졌잖아요. 네. 저도 몇번 봤는데 그래서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근데 사람은 어? 하나님께서 다른 뭐 동물들 뭐 사자, 뭐 코끼리, 여러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존제들하고 다르게 만들어졌어 어떻게 만드냐면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요 그래서 영과 육이 있습니다 네. 우리 육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입니다 영과 네.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영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 사람한테 멀리 주셨다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감정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싫은 감정이 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냐면, 이게 자유의지거든 내가 이것을 듣, 어, 뭐, 여기에올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강의해서 왔겠죠. 네. 그러면서도 지금 앉아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아 그냥 흘러보내야지, 들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면 자유의지로 만드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할 때 이런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들. 사람들, 사람이 관계 혼자 살수 없게 하 그런 것들을 형상이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좀 어려우니까 놔두더라도 그런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 내가 뭐할수 있냐면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 근데 하나님께서 이자유의지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뭐 하기를 원하실까? 살아가기를 원하다 선택하기를 원하는. 누가?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신다면 이자유의지를 가지고 야, 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런 삶을 네.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살아가야 돼 사람들은.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처음에 지으셨을 때 많은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으로부터 일를 시작했을까요? 한 사람부터 한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 사람을 소개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네.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남자잖아요. 남자와 함께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뭐하기로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구 그 땅에 가득하기원하네 둘이 남녀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하네이 사람들을 만드셔야죠. 처음에 이 아담과 하아는 뭐하냐면 그들에게 주신 자유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어느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아가 살수 있는 공간 거기는 성경 에덴이 만드는데 에덴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많은 나무들이 있어 많은 나무들이 굉장히 있고 여기에 열매들도 많았어요 동상 중앙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 다 먹어도 될 건데 왜 이거 하나만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다른 것다 먹어도 돼. 다른 것은 뭐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돼. 근데 하나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자 아담과 하나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아담과 하가이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모든 만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한테 준 거예요. 다스릴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다 줬어. 그런데 이것을 먹지 말라고서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피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라는 거. 이것을 볼 때마다 중, 동상 중앙에 나딱 놔두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렵게 먹어도 되느리 되요. 그래서 이것을 보자. 그래 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주느냐 먹지 말라고 는뭘 줬을까요? 명령을 주신는 거에요. 알겠어요? 네. 네. 자, 이들이 이 안에 살아갈 때 아무 문제없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음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누가 냐는 사탄이 오는 사 파타야 갖고 뭐냐면 이 둘이한테 야 너희 신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 먹으면 죽을죽는다 그랬던 그러니까 어 이거 먹으면 죽을, 죽는다고 을죽 했어 아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누구처럼?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까? 그 뭐야? 자 너희들은 신이 될수 있다라는 신이 누가 될수 있다고요? 신이 될수 있다라는 신이 될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필요에안 필요해? 하나님 없이 너희들살수있다 누가 이 말을 던져있다. 사탄이 누구에게 마당부하옵니다. 알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이때는 죄가 없었어요. 가 없이 이불에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딱 하나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명령 아,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누리셨죠.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딱 한마디 이것만 하지 말 라고 약속하신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야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신이 될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될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냐면 이것을 먹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이게 뭘까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이게 뭐예요? 제일, 자. 아담과는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아담과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죠. 의존적인 존재예요. 근데,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뭐했어요 어겼어. 이게 뭐예요? 제일. 여기까됐요좀 어려워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신을, 신을 거부한 거. 아, 내가 이제 여기서 그러자 사단이 아, 나는 신이 없어도 나는 내가 신이 될수 있어 모든 종교가 아마 그럴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아, 우리가 우리 의 스스로 노력과 힘을 통해서 내가 신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 그것을 해탈이라고 경제 경제 도인이 될수 있고 깨달음. 어, 뭐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뭐 신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 뭐 도사다 그러죠 도 도인이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경제에 이를 수 있는 게 뭐야 그것서 내가 어 신이 필요 없이 내가 신이 될수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죄인 거지. 하나님 없이 살수 있습니다. 예. 네. 세상 종교의 차이. 응? 자, 그러면서 잠번 볼게요. 그 로마서 1장 제로개 20절 있죠보이십니까 예. 예. 예. 네. 거기 한번 읽어 볼까요? 장자 것도 그 구절 양부터부터 읽으면서 한번 읽어 보 자. 여기서 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뭐 아까 태양계도 이야기했지만 태양계 보게 되면 뭐뭐더 뭐더 넓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까. 태양계를 보게 되면 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강 시간에 배웠던 거. 대칭 말고요. 해를 주변으로 해서 수, 금, 지, 하, 목, 토, 포, 천, 천 해. 해, 뭐 나중에 뭐 명왕성 요새 뭐. 아니. 자 근데 이이이 이, 이 지금 이 천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이 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꽤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이 지구에 우리가 지금 지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학시간 중력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이 지구가 이 공중에 떠 있으면서 해를 위해서 돌고 또 달, 달을, 달이 또 돌아가면서 365일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지나고 지금 2021년이 또 지나갔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항상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또 4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6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이것이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은 누가 했다라는 거야.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겠죠? 예. 네. 바로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야 이건 신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 신이 없어, 창조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어,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어지냐.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 때문에다 음.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 3절 23절 있죠? 그 다음 강구 읽어주실래요? 모든 사람이 저를 당황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읽어주셨다. 거기서 보면 자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왜 하늘 신이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이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증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뭐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지 이 죄를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소통하고 말씀해 주셔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어, 어, 볼게요. 로마1장2 20, 0절 있는데 그 밑에 보냐 러면자 아까 이었던 21절부터 한번 읽어 주시래 하나님을 아니데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이사부터. 그럼 한번계아하니여영니이 영락 도아니 하고 우리도 생각이 사음 가득 찬 우리 마음이 이거 사그리 하나 오시기를 소주 잔한 잔, 영원한 소주 사람을 생각하고 또영원하그한 계속 마음 주목대로 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일 하시는 이들들이 한기를 어디가도 어디하정도이라고보 무슨 말 알겠어요? 좀 어렵죠. 네. 이것이 말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은 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안나모른다 모르게 됐어. 그래서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어? 피조물, 즉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우리나라도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것을 자, 하나님을 성기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 섬기게 되어져 버렸다. 자, 저래 가 불상이 있어요 이 불상을 누가 만들죠? 목숨가 만들거나 그렇죠. 뭐 어떤 뭐 철로 된 것은 또 제조해 가지고 만들거나 누가 만들었어요? 대장장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웃음> 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뭐라 그래요? 신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이 불상한테 와 가지고 와요 복을 빌고 복을 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뭐 그런 곳이 있지만 옛날에 당산나무라고들어갔어요 방산 당산. 마을을 지키고 있는 큰 나무들 같은 있어요. 거기에 뭐 하냐면 막 띠를 두르고 거기또 돌을 얹어 놓고 뭐냐 면 복을 빌어요 음. 또 우리가 산에 어디를 가냐 그러면 막 돌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거기에 막 손을 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 뭐 때문에 뭐냐면 지혜 때문에그래서 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음.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통해서 그 신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또 볼게요. 그 밑에 이사에서 이4사십사 있죠. 거기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 이란. 네.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마이아이템는저 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그죠이 나무를 이제 벌목을 했어. 벌목을 딱 잘랐어요. 이 나무를 가지고 일부는 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일부는 이걸 가지고 뭐냐면 자기 집에 뗄감으로 써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어떤 부분은 뗄감으로 쓰고 어떤 것은우상으로 만들면 신이다라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머릿속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이죄 때문에 그런 거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 줄래요? 제 삭성사 분양의 사람의 구수서그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 뭐냐면 죄삭승 죄의를 짓는 사, 대가가 뭐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 죽음이 왜왔는지안 되지 서이요 사람이 왜 죽게 됐냐? 결국 뭐 때문에? 죄 때문 죄가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을 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니까 그게죄요이 죄의 결과는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나온다. 이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 기게 뭐냐면 자 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신호를 지켜야 되는 신호 위반했어요. 근데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뭐가 오죠? 딱지가 오는지 합당한 대가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그것처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진 대가 딱지가 뭐냐? 죽음이라다그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고통 입니다이 세상이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들이 자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네. 이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우리 인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겁니다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정배도 많하고 이게 뭐, 구, 그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없어요. 아, 예.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이야기할 수도, 모든 것을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자. 이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셨고, 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어겼어요, 죄를. 그면 러이 사람 사람이 죄를 지었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아, 창조주요 창조주가 용서했고 창조주가 자이 사람의 죄를 뭐해 주면 될까?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예, 네. 네. 그죠? 이 창조주가 뭐해 주자야 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뭘 가르쳐줄까요? 방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자 누가 죄를 지었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라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뭐 아직 결혼안 했지만 이제 저한테 결혼해서 아이들이 결혼 아이들이 어떤 어, 이것을 하지 말아야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겼을 때 야, 너는 이것을 한번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죄로 지어서 죽음이 왔어 죽음이 왔는데 이 죄를 해서 너희들고통하면내말안 들었으니까 니한번 네 고생해봐 이렇게 하냐고 하면 그 창조주는 어떤 거예요 아니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죄를 내가 비록 내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네말안 네말 들었으니까 네 고생하다가 죽어 너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 코적에서 팝나 이거하고 뭐. 자 창조주가 이 죄를 지었어 내가 그죠? 네. 이 창조주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뭘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수있잖아요이 방법을 가르치주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까라면 창조주가 가르치는 방법들을 해야 될까요네 방법 그렇죠 창조주가 가르치는 방법들을 해야 되겠잖아요 자 먼저 아, 여는안 적어졌을 텐데 창세기로 한거 제일 앞에 성경이 제일 앞에 창세기거든요 음. <웃음> 3장 한번 볼래요? 3장? 3장, 3장 2의 보냐고 여기 파란 글씨가 뭐 써져 있죠? 거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사 예. 사람이 불순종이 있다라는 거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5절 한번 보실래요 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음성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로 보내가이더 상하게 될 것이여 너는 그 원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네, 감 여기서 보면 자 죄는 두가지였어요 죄는? 아, 예, 어그예시다 읽어봤으니까 여기서 볼때 제가 하나님이 지어으 사람이 지어요 사람이 지어요 그렇죠. 사람이 지었으면 내가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뭐 돈을 낸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 죄를 해서 없애줄 수 있는 방법, 없애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여자인 우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죄를 네.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아, 너희들 한번 고생 진입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의 죄를 지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용서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죄를 인해서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왔다고 했잖아요. 자 아까 제가 나눠준거 이거 한번 뒤게정리고깊게정리하 하나 돌려서 네. 네. 제브레이 한번 읽어주시네 나는 용와 너희의 은 인하 내가 볼타하니 아, 너희도 몸을 구절하여 벌컬을 하고 나는 그는 두 균정한 니하니죄송내가야 표시가 어기 한번 읽시죠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는 수이있네자 책에서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한번먼 죽는다 죽는다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그렇 모든 사람 다죽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면 심판 네. 모든 사람들은 뭘로 인해서? 제의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면 심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그러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것같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사도들이 조금 더 많았고 나서 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이렇게 말해서 그럼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운 것 같다 만이나 너희와 의사에 그럼 구상탐가 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 오지 않게 말서 그것을 우리에게 건너셔볼게요 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제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길로 나눴다라는 거거든요. 자, 누구인이야기냐면 부자가 있고 나사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로 말면 모든 사람들이 제로 인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부자도 죽었고 이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금방 읽었다 이야기거든요. 이 부자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가있고이 사람은 천국에 가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눈을 뜨어서 보니까 이 나사로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부탁하냐면 이 나사로로 하여금 나에게 혀의 물납방만 접수해 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 여기서 여기로 건널 수도 없고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무슨 말하냐면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우리, 우리 형제가 다섯이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려서 이 형제들에게 가서 나같이 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사로가 살아서 이 너희 형제들에게 간달치는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면, 재료에서 사람들이 죽은데, 그 다음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 모습들을 성경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다. 이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두 가지 기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죽음이 왔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했냐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는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있는데, 자, 거의 창세기 1장 2 6절한번 읽어주시네요. 하나님이 이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고, 그들 로에물바받아야고그들 하늘에서 가축과 우물과 땅을 모든 것을 다세히 하나님이 자기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는 그들로 창조할 수있 그들에게 시 생명하고 잔상을 충분하다. 우아까 네. 사령님께서 만들었을 던 아담과 하얘덱이 있을 주신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전 축복했죠 축복 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런데는 금붕어나 그런 거 키워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암동물도 뭐 키워본 적 없어요? 어, 제가 키우고 싶어서 하나 네. 그러면 한번 내가 금붕어를 좋아한다고 생각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겠어 네. 물고기를 키우고 싶어요 금붕어를. 그런 금붕어를 키우고 싶으면 뭐 준비해야 돼요? 금붕어만 있으면 돼요. 음, 어항. 어항이 있어야겠죠, 되 그렇죠? 어항이 있어. 또 어항만 있으면 돼요? 음. 물도 있어야 되겠죠. 어항하고 물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금붕어 먹을 수 있는 밥도 주어야겠죠. 마지막. 그다음 또뭐또 뭐부터 있어야 돼요? 뭐 산소. 그렇죠 산소.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물레방아를 통해서 이렇게 산소 이렇게 하고 네. 뽀글뽀글 이렇게 만들어 주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겠어요? 막, 이제, 음. 좀 즐겁게 살수 있도록, 수초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머리도 이렇게 좀 깔아주고, 돌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것이 조성된 다음에, 물고기를 딱, 금붕어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금붕어를 이렇게 딱 집어넣을 때, 내가 만약에 물고기를 정말 좋아해서 이 금붕어를 키우고 싶어. 딱, 그, 마트에 있 사람한테 풀어주면서, 어떻게 하고 싶어? 이 금붕어한테 만약에, 만약에 무슨 말인가를 해주고 싶어. 그럼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웃음> 난생각했다잘살아갈까 <웃음> <잘, 잘. 웃음> 살아가기 때 고생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오래 잘 살아라 그럴 것 같아요. 네, 키워드 많이 같아. 놓고 두개꿈 예. 아닐까요? 이게 바로 그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우주 모든 만물을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 만드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예. 죠그러이 우주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 거야? 사람. 이한 사람. 이 원하는 이원하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 거야?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잖아이두 마리 물고기. 그래서 누리면서 새끼 낳고 잘살기로 원해요. 이것이 이그후보를 키운 우리의 마음이지 너 한번 고생해봐 막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해서 만들냐면 사람을위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이 우주 모든 만물은 나한사람에 해서 누가 만드신 니까 창조자는 그러면 그 창조자는 나를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했어 단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만 하지마 그래서 네와 나의 관계를 창조교와 후종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먼저 조주라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시고 축복.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어. 요 근데 그 행복을 거듭 잡은 존재가 누구라고? 사람이었어. 사람. 그것이 죄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이 죄가 하나님과 뭘 막아버렸다고요? 사람을 가능하고 버렸어.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면,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면 사람과 하나님께서 오직 함께 할수 있어. 왜냐면 이분은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공중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까 상세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웬 우리 약속하시면 약속 아시겠습니까? 네. 좀 쉴까요? 어, 네. 네. 네.